경제 분야 창업자를 위한 ESG 서머리. 저는 땡스카본의 대표 김혜원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일단 저희들한테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린 경제를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ESG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대한 전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린 경제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에 되는 그린 경제가 필요한 어떤 이유에 대한 전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IPCC 제6차 보고서인데요. IPCC 제6차 보고서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 누구인가 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사람이 우리 인류가 해온 일들이 이 기후 위기를 만들었다 라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아 그렇지 않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이런 논란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ipcc 6차 보고서 이후로 이 논란은 종식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기후 위기의 주범은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10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도씨나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지구의 온도는 거의 1.5도씨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간다면 지금 사실 저희가 이미 겪고는 있는데요. 가뭄이나 폭염 이런 것들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소위 기후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의 농도가 아주 짙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인류는 이미 410ppm 이상의 그런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지구가 지속된 세월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바로 이제 나사가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연중, 언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지 그렇죠. 어, 시기에 맞춰서 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지구가 시작된 때부터 해서 그리고 인류가 출현한 때 그리고 산업화 이전과 이후 모두 비교한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린경제 그리고 ESG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대전제가 동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린 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녹색 기술 개발 및 친환경적인 경제 모델을 도입해서 녹색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N에서는 지구 생태계의 우호적이며 또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과연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도 봤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필요 불급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린경제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우리 소비자들 또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더 관심을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경제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여기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는 것보다도 중국이 하는 건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2060년까지 또 탄소 중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도 역시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미 2018년에 이런 탄소 중립을 이미 시행을 했고 뭐, 탄소 네가티브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2020년 10월부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린 뉴딜 3대 분야의 8가지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여기에 또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창업과도 관련되는 과제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린 뉴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바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대량 생산 또 대량 소비 체제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가 또 풍력 발전의 실증 인프라 그리고 또 수소 산업과 관련된 원천 기술 개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어,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업자님들이 이제 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분야들이 바로 뭐 수송,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플랫폼,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이런 예, 키워드들인데요. 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 공장에서 어,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수송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것들을 보급하고 어또 그것의 충전기 또 충전 플랫폼 같은 것을 설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폐기물 재활용 부분인데요. 순환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이것을 순환경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펀드가 이루어지고 또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부분은 바로 ESG 라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ESG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과연 ESG란 무엇이고 어, 왜 필요한지 또 내가 창업을 하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ESG가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3대 그 연기금 중에 하나인 그 네덜란드에 있는 연기금에서 어,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아, 지금 어, 한국의 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량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이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큰 압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바로 보고를 이제 받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무적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기업의 경영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고려하고 를 있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점수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어떤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가고 환경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떠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 이렇게 ESG 세 개의 분야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공유하는 것이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영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주뿐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기업을 둘러싼 고객들까지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규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도 이제 CSR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긴 했지만 어, 그런 비재무적 정보는 재무적 정보랑 따로 관리가 되었고 어, 따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 그동안 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 이제 하나의 투자 요소로서 평가의 요소로서 비재무적 정보가 개량화돼서 재무적 정보랑 함께 통합돼서 하나의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는 아무리 매출 성과가 좋아도 어떤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어 공시한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은어 전체 점수가 떨어지고 투자나 어떤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 단순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어떤 브랜딩이나 PR의 차원에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기업의 내면을 바꾸고 그것을 내재해 화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이제 기업도 내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ESG 경영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여러 주체들의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성찰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해도 항상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자로서의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뭔가 좋은 활동을 한 가지 한다고 해서 ESG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영활동을 다시 처음부터 짚어보면서 어, 뭐 어, 하나의 만약에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은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 재료를 운반해서 어, 다시 창고에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창고에서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또 어떻게 매장에 갖고 오는가 매장에서 또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요리된 것이 또 요즘에 그냥 매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집으로 또 배달을 해줘요 하는 이 모든 전 과정 모든 프로세스에서 어, 탄소를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가 이런 진단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관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활동에다가 좋은 활동 뭐 어, 이미 좋은 활동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그 활동들 안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함, 함, 해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그런 혁신의 과정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것을 조직원 내부 모두가 내재화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또 고객들과 또 지역 주민과 아또 정부와 모든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브랜딩이 되고 또 PR 그리고 또재밌는 컨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관에서 벌이는 모든 성찰과 이런 변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고 하나의 컨텐츠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찐 ESG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함께 동감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그린 경제와 ESG까지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또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한 명의 창업자로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e s g 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것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하고 어떻게 함께 또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새로운 어떤 사업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중요한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모델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조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파타고니아 그리고 러쉬였습니다. 아, 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열광적인 어떤 호응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시대가 달라졌구나. 아,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고객들이 브랜드 액티비즘을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옷을 팔면서 발생한 어떤 환경 문제를 그냥 도와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판다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전환이 있었고요. 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이런 위기, 기후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식품회사까지 차려서 어떤 토양 재생을 위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스카본에서는 오히려 어떤 사회문제 해결자로 나서는 이제 그런 여러 기업들을 보면서 저희도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금융을 원하고 있다. 바로 어떤 가상자산을 넘나드는 그런 새로운 금융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팽배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고객들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팬이라고 하는 고객들이 바로 하나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기업에서 하는 어떤 ESG 활동에 어떤 포함이 될수 있는 부분, 그것을 연결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 비즈니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이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헌적인 활동이 ESG로 정확하게 공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활동들 그리고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면서 어떤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들어간 분야가 바로 식품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인데요. 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 이 먹는 부분이 탄소를 배출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재배에서부터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것까지 이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나 된다는 사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예. 전원에서 농사짓는 모습 생각하면 어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농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요. 이어그 다음에 그렇게 재배된 것들이 또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거치는 이 배달의 과정이라든가 또 보관의 과정,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 이 모든 제조의 과정에서도 또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저희는 이런 식품 분야에 있어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했고 어 그런 부분들을 기업과 함께 또 고객과 함께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조직해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사실, 과거의 경제 체제에서 지금의 어떤 녹색 경제로의 어떤 체제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농업에서도 어, 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오히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농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리워드를 줄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는 것, 그래서 유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은 어떤 ESG 안에서 어, 또 이렇게 농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ESG 보고로서 또 공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그 지점에서 저희는 메타버스 캠페인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실제로 탄소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님들이 하는 농사를 게임으로 즐겨보고 아, 농사가 어떻 바, 바뀌어야 하는구나. 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탄소가 감축될 수 있구나. 아,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땡스카본에서 기획하고 설계한 하나의 탄소 감축 방법론입니다. 탄소를 감축하는 농업 분야의 어떤 노력을 메타버스에 구현해서 일반인들이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 농, 어, 농산물을 구입하는 형태로 농부들을 후원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한 것처럼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탄소 감축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저희는 월딩이라고 이름 짓고 땅의 나라, 바람의 나라, 또 쓰레기의 나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활동이 꼭 메타버스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희는 또 n f t 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과 기관이 또 고객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땡스카본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 기관이 시민과 함께 이런 탄소 감축 활동을 재미있는 캠페인, 게임 등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탄소를 감축하는 모든 활동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과 다른 어떤 이런 경제체제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수하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주고 리워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MRV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을 찾으면서 이 MRV 시스템, 이런 테크 시스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 어, 알게 고알 되었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측정되고 그것이 또 실제로 평가되어서 또 보상이 될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또 창업자로서 이 그린 경제 부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미약하지만 실제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벌려나가시고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져서 정말 탄소를 감축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